그럼 이에 가면 되겠네. 어. 어쩌피 여들 안 간대요. 아, 진짜? 써니가 이번에 이사를 나가는데 <웃음>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휴가 안 가고 지가 이제 일본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같이 가는 초롱이가 예약가라고 막 이러니까 앞뒤가안 음. 맞겠죠. 그리고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써니랑 초롱이 잘 맞지 않아요. <웃음> 써니 자체가 세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롱이가 동생이지만 쎄요. 아 어, 맞죠. 음, 그래서 휴가까지 가서 내가 저런 년한테 뭐 했다.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. 그지 어, 어 맞아 어. 갑자기가 아니라 <웃음> 내가 느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. 갑자기 아니에요. 써니는 누구랑 잘 맞냐면, 하다 친하지만, 아이랑 잘 맞을 것 같아. 어, 맞아. 아이가, 유들유들하잖아. 어, 유들, 유들하거든. 유들 비비도 유들유들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 셋은 잘 맞아요. 내가 봤을 때 유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. 어, 유랑도 잘 맞아요. 유들유들. 근데 약간 써니 자체가 가시 치는 사람들을 조금 그래요. 초롱이는 몸가 세죠. 몇년 동안 배운 게뭐 있겠어요? 좋은 거 배웠다. 우리 초롱이 좋은 거 배웠어. <웃음> 어 그럼 추천이가 보시기에 초롱이는 초롱님은 누구랑 잘 맞을 것 같아요? 초롱이는 우리 언니들이랑 맞죠. 근데 걔가 언니들 경계하죠. 맞지? 내 등껍질이 만약에 검은색 등껍질이잖아요. 뿔이 달려있어요. 근데 하은이가 막 옷을 입고 숨기고 이렇게 해도 등껍질 까만 뿔이 다 보이는 거예요. 초롱이도 러블리하게 핑크핑크하고 하는데 등껍질이 다 보여요. <웃음> 그럼 그런 느낌? 여기 등껍질 있잖아요. 명원이도 검은 등껍질. 하은이 검은 등껍질. 아, 나, 난, 검은 뜬껍질 끌한 짓 아니야, 언니야. 너무 니가 생각하는 색깔은 뭔데? 나는, 언니, 러블리하지, 사실. <웃음> 나, 검은 뜬껍질 아니에요, 여러분. 어, 뭔가, 이런 싫어. 뜬껍질. 나 두루두루 다친네 진짜. 애들 나 얼마 좋아하는지 몰라. 나도 두루두루 치날날 얼마 좋아하는지 몰라. 아니, 진짜, 여러분들, 그짓말이 아니라 테이블 띠잖아요? 초로이가 이렇게 있어. 그러면은, 어, 나도 같이 테이블 띠려고. 어 이렇게 가고자 어, 안녕하세요! 이렇게 가잖아? 그러면은 누군 뒤에 가요! 언니 <웃음> 어제 내가 여기서 유심하는데 히 결국엔 남는 건 니란 여운뿐이더 맞아요! 어제 <웃음> 봤지? 발렌타인 먹는 테이블에 처음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? 어 누가 왔어? 어 누구야? 이렇게 봤다 <웃음> 진짜 언니야! <웃음> 그 뒤로 아무도 안 와! 씨발년들이 <웃음> 나만 피해다니걔가 <웃음>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피해다니는 거야? 얼마 전에 경원 언니 왔을 때 내가 경원 언니 옆에 앉아서 있었어요. 애들이 이제 경원 언니만 는줄 알고 테이블이 피지으니까 앞으로 오잖아요. 그날딱 내가 옆에, 앞, 옆에 앉아서 있으니까 날 보랬더니 그때부터 아이는 <웃음> 뭐 그래서. 먼 <웃음> 아니에야, 라는... <"선이는"> 이래요! 그래면서뭔 재선이 <웃음> 아이야를 아니에요! 썬이는 이래가고 태어나게 해요! 그러더니 <웃음> 유전을 이래요!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하면서 아 비비드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잘못 온 거에요 그리고 다시 없고 잘못 온 거야. 이거지를 못 보고, 야. TV를 내 패놓고 말해. 너무 불편해. 보고 있으면 웃겨. 그래, 또 나는 또, 아, 직 가가지고 막, 동생들 한 명씩 부르고 싶은 거지. 그사황이 너무 웃기니까. 어, 얘 이제 너 갖고 다른 동생 빨리 불러달라면서 불르잖아. 음. 그러면 저기서 대답도 안 해. 얘뭐 만약에 써니야 이러잖아. 한번 물으면 안와요안 안 와요. 왜냐면 그 테이블에 나도 있고, 주차, 어 투자 언니도 어. 있고 나도 있고 하니까는 안 오는 거야. 써니야, 써니야, 옆에 있는 얘너 불러. 이러면 이제 아네 언니. 이런 러불히 들었을 거예요. 와가지고 이 대빨리 튀어 나가지고 막. 아.